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파티 한번 볼까? 오, 야 게임 좀 해라. 이 뭐니 이게 지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웃음> 좋을까? 그래도 선생님이 써보니까 스읍, 스네이크맨 쓰는 게 낫고. 저 바운드맨은 안 좋아요? 어, 아 별로야. 스네이크맨이나 요거 마르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좀네가더어 쓰기가 편할거야 1 1 1 1 1 근데 이게 메달을 껴야 또 이게 좀 세져 네. 그냥 이렇게 되면 약하다 말이야 일단은 1부스트를 스네이크맨에 태우자 이게 부스트라 그래서 생명력,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주는거야 아 돈이 없네 다 써버렸나 아닌데 아, 재료가 없구나 자 자,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됐고 아저씨, 여기 집중하세요 지금 당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웃음> 자 그리고 튜토리얼은 어느정도 했는지 좀 볼게요 야, 튜토리얼 내가 봤을때 진짜 치플도 안했을 것 같은데 이거 위험. <웃음>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마르코는 태우지 말고 일단 메달을 어느정도 좀 껴보자 트훈신루치 돌리고 조각 마르코 스네이크만 돌리는 게나아보여요 어. 오케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이제 어느정도 접수하고 있어요 일단은 메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선생님 꾸미지 마세요 네? <웃음> 방송에 좀 집중해주세요 네가 방송하고 싶다며 네가자 <웃음> 여기서 일단 미션에서 17개 됐어요 뭐했는데 이게 뭐하면 좋아요 음. 자 하비형 저 오늘 폴가이즈 때문에 책상 부술뻔 폴가이즈 진짜 압류발 게임 너 지금 후천아 이거 하나도 안 했지? 이거 너무... 싱글에서 요거 요거. 했는데. 다 있냐 이거? 야뭐 하긴 뭐래 이거 뒤로 한 참이야. 이걸 깨면은 다이아를 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해가지고 쓰지 말고 이제 모아놓아 알았지? 네. 그래서 보면은 얘 봐봐. 이걸 보면 은 어떻게 하면 다이아를 주는지 조건이 나와 있어. 네. 그럼 수비스를 파티에 한 명만 넣고. 적을 세명을 쓰러뜨리고 네가 보물을 세번 뽑아야 돼 이걸 다 하면은 다이아를 세개를줘 이거를 신경 써서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알겠지? 네. 그러면 세개씩 주고 이게 나중에 좀 쏠쏠하게 모여 아, 근데 너무 어렵던데 미션이 그건 네가 쩝쩝이라고 그걸 수도 있어 아, 그만. 응. 자 후찬이가 한번어아이 유튜브 계정 하비지프리. 실방은 여기서 해 우리 애들이, 그 게스트 부분 무슨 캐릭터 갖고 싶어 하나요? 신상이랑 검사 하나 껴있는 거. 둘다 껴있는 거면 좀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자, 메달 한번 제작해보자. 자, 메달, 메달 만들 거야. 네. 메달을 두개낄수 있어. 100, 레벨 100일 되면세 개, 3개, 세개낄수 있고. 근데 단순하게 공격력 메달을 끼는 게 좋은데, 야, 뭐, 이거 뭐, 쥐뿔도 없는데? 야, 재료도 없어. 야 일단 마르코 마르코코라도 만들자 야 마르코메달 두개제 마르코메달 두개 만들고 아 야소분 좀 아닌 것 같고 후차나 좋냐 초보한테 맞는 신미행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미신행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신미신행은 뭐야? 신행코 에이 후차나 좋냐 태은이 <웃음> 야, 너무 좋아. <웃음> 얘 지금 행복의 겨울서에. 자, 후찬이가 리그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도 한번 볼 건데, 일단은 메달을 하나씩 채워주고 나서, 그리고 한번 봅시다. 아우, C 플러스는 진짜 심했다, 진짜. 아로나민 C 플러스. <웃음> 아로나민 C 플러스도 아니고 C 플러스. <웃음> 자, 여기서 말고, 오 어? 이거 있네. 이건 뭐죠? 이거니거야이거건저저건뭐자 하면 어떻 저거 모자. 저거 모자. 저거 모자. 저거 모 이건 거모 진짜 웃기네 <웃음> 이제 강화를 시키는거 모자. 나 지금 아. 어... 그리고 마르코메달 하나 더 강화하자 아니다아니다 아니다. 얘를, 얘를 강화하나고하 하자 자 C플러스 심하다 <웃음> 아재 개그 부천하 하비형 새로운 스튜디오 어때? 음, 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조명도 생겼고 그 뒤에 배경도 엄청 멋있어졌고 또 킬포인트가 많아서 그렇지. 사진 어, 찍기도 좋고. <웃음> 얘 여기서 셀카 찍었어. <웃음> 하비 형 계정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웃음> 어디 한번 소생 한번 시켜보자. 어. 자, 한번 후찬이가 하는 걸좀 한번 보자. 이제 이제는 이제 메달까지 채워주고 얘가 한번 어느 느낌으로 할지 한번 보자고. 마법 어. 뭐 많이 준다. 자 실력 보겠습니다. 어야 합의 가족들이 니네 실력 본대 <웃음> 똑바로 해야 되겠네 아, 아 선생님이 한 요정도 해줬으니까 근데 할만 할 거야 이정도면 할만해 할만할 수 있어 <웃음> 자매달 강화한다 하나만 매달더 강화하고서 너 이제 딱 선생님이 세팅은 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네가 여기서 키우기만 하면 될것 같아 그래 일단 메달 하나만 더 강화해서 입장시켜줄게 아 이제 방치가 없네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 자 이우찬 열차 출발합니다 이, 이우찬 원바로 열차 출발합니다 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아... 선생님 옆에서 훈수 엄청 높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C플러스를 과연 우리 후찬이가 <웃음> 포기할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자 이우찬 리그 배틀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그래도 종합전투로 선생님이 14,000까지 올려줬어 <웃음> 선생님이 요걸로만 볼게 한번 잘해봐 성공을 루피로 해 루피? 스네이크맨으로 가아나제 스킬도 잘 아, 루피 스킬도, 근데 안, 스킬도 안. 안 올렸어 지금 우리. 아, 스킬까지 <웃음> 올렸어야 되는데 하미님 제왕이 혼내주세요 짱훈이 핵불상 자 카트 실방은 이제 없어지나요 <웃음> 보시다 어 아니야 루피 어 루피로 가저 모리아 저 아랍인 모리아면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자 출발합니다 하비 채널 후찬 하비 채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웃음> 것인가 근데 다 점점인 것 같아 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후찬은 <웃음> 9천알다이는 네. 여기 이를 뽑고 1로 가. 알겠지? 네. B로? 응. 그리고 처음에 쓰는 스킬을 킹코브라에 써야돼. 알겠지? 어, 요거 요거. 처음에. 요걸 먼저 써야돼. 알았지? 네. 자 가봅시다. 아니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아 어디가세요? 아, <웃음> 어디 자이일로 자, 아. B로 가야지 B. 아 오케이. 어. 자 써. 지금 써. 쌤이 알려준 스킬. 오케이 빨리저 뽑아 오케이 제 공격해 블랙밤바 바로 써어 다른 스킬 바로 써 걔네들 적을 본 상태에서 어써 오케이 좋아 오. 오 폭주 됐어 폭주 됐어 <웃음> 이제 여기 오늘 애들 다 때려잡으면 돼아 여기만 지키면 돼요 응 아니야 아니야 후찬야저 A A로 올라가자 A. 진격해 어 니가 그냥 몸빵 가자 여기 스킬 없는데 스킬 없네 피하기도 잘 쓰면서 해봐 피하기 눌러 지금 오케이. 지금 막 주먹 휘둘러.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너무 했어. 저거 저한번더써 저거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가득 힘들어하고 <웃음> 있어. 오. 뭐야, 뭐야? 이거 진동이니? 어. 후사진격야 계속 계속. 아, 죽었네. 죽었어요. 자, 말고 가 자, 말고. 자, 자, 자. 마르코 고 마르코, 말고 바로 출발. 저저 나가. 저기 지금 상대방을 맵보면 얘가 지금 우리 거뽑고 있잖아. 네. 빨리 일단 제부터 잡으러 가. 오케이. 저 발톱 모양 있지? 네. 아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같은 표현이야. 아, 그래요? 어. <웃음> 다시 그냥 오, 올라가, 올라가. 어. 지금도막 때려. 어. 오케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또 안으로 들어가. 진격해. 어. 빨간 애들 잡아야 돼, 빨간 애들. <웃음> 오케이, 진격해. 거기서 막 휘둘러. 어, 야야야 스킬, 스킬. 어, 막 휘둘러. 좋아, 좋아. 뒤로 돌고 막 휘둘러, 계속. 본진 치는 거야. 원래 남자는 본진 치는 거야. 닭발킥 날려, 이제, 어. 닭발킥 날려.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계속 안으로 들어가. 어어어. 계속 휘둘러. 어. 좋아, 좋아. 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게 피먹는 거야. 오. 자, 닭발킥 사면 바로 닭발킥 날려. 어, 날려, 날려, 날려. 닭발킥, 닭발킥. 바로 각이야. 어딨어, 어딨어. 닭발, 닭발, 닭발 날려. 스킬, 스킬. 아 이거 안 들어갔어 아그래 응. 쟤는 빨리 잡아 그냥 맨, 맨손으로 맨 그냥 날려 계속 그래도 평타 좀 먹어주는 것 같으니까 계속 날려 쟤 쫓아가 오케이 지금 뺏기고 있다 센터 잡자 센터 아어 아, 아, 어, 문은 밑으로 내려가 어. 어 거기 가운데 어 거기 니가 갖고 와걔 잡고 오케이 여기 네가 뽑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후사 저기 저기로 가 다시 올라가 여기여기 여기 아, 밑에 뺏겼어 여기여기 여기 뺏어봐 여기여기여기 제 여기, 여기. 싸우는데 도와줘 아 오케이, 오케이. 도와줘 오케이 어, 거기 서있어 그냥 아서있어 우리팀이 오케이 땐. 오케이 오야 겨우 이겼다 야아 이겨요? 야야야 정신차려야 돼 이거 <웃음> 이겼네 야야니 네 MVP 받은지 안받은지도 보고 넘어가야지 받았어요? 몰라 몰라 <웃음>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웃음> 너 버더미터로 겨우 이긴거야 오 어디가 MVP 1등이야? 오, 어? 선생님! 어? 아우! 역시 나야래! <웃음> 얘가 지금 역시 나야래. 아, 진짜. 야, 허세를 떨고 있네, 이거. 아, 잘못 키웠네.